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자발성 뇌출혈이 일어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거나 핸들을 돌리지 않았다면 자기 신체 사고의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주한 울지법2014 가단 1 2 6 3 7호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자발성 뇌출혈이 일어나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내출혈이나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반대 방향의 진행 차량이나 그밖에 교통장애 상황이 없는 직선 도로를 운행하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자동차로 터널의 우측 벽면을 충돌하였고 그 후에도 브레이크를 받는다거나 핸들을 돌리는 등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터널의 좌측 벽면에 2차 충돌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원고 B는 망인이 고개를 숙이며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망인은 사고 직전 대출혈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충격 방지 에어백이 작동한 것으로 보이나 사고 직후 망인의 안면부, 부강, 두피 등의 출혈 내지 손상 등 중요 외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승자인 원고비는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았기에 만일 망인에게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자체만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을 통해 뇌부정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찾을 수 없음, 사망원인은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지병원 의사 H는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2차적인 출혈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2차적인 출혈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2차적인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가정한 상황에서의 판단에 불과하고 결국 가압제 5호증의 소견서도 위와 같은 가정적인 판단에서 내려진 의견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 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사건 자동차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동차 상해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